조재현 측, 내일 기자회견 취소, 고소 후 입장은 밝힌다. 배우 조재현 측이 제1교포 여배우가 화장실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부인하며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취소했다. 21일 조재현 측법률 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에 내일 오전 중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공갈미수로 오늘 오후에 고소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니 2011년, 2012년에 돈이 간게 있더라. 그래서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고소할 계획이다라며 고소 후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저녁 아커놈 변호사는 따로 자리를 정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오전에 고소장 접수 후 메일을 통해 입장문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재현 측은 제1교포 여배우의 주장에 대해 성관계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화장실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목소리>